앉아서 돈벌기이탄입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샵에 대해서 게임 없어도 거기서 게임 안 깨고 오늘 영상에서도 영업신 허니블링의 포트폴리오하고 기업 제안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벌써 2주가 지났네요 보는 분들을 위해서 앉아서 돈 벌기 콘텐츠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호시국에 살아남기 위해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 재택부업 5가지를 0에서부터 2주 동안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콘텐츠예요 0에서부터 2주까지의 결과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시작 후 2주부터 4주까지의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주만에 만났잖아요. 네. 또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 볼게요. 그때 순서 그대로 갈게요. 유튜브랑 사업, PDF 파일, 에어비앤, 재영 쌤 먼저. 유튜브를 못 올렸어요. 아직. 네, 왜... 사업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각을 잡고서 2주 동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유튜브라는 게좀 시작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은 다 찍어주는데 퀄리티를 자막까지 넣고 싶어가지고 네.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제가 편집을 할줄 아는데도 이렇게 밀어진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강연을 가면은 일단 그냥 무조건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2주 이에면 일단 한개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안 올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약속을 하세요. 아, 참아, 세 개죠. 무조건 마이크를. 마이크를. 밥사기 그러면 그음면 창현님 들어볼게요. 네. 저번에 완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웃음> 네. 이제 금액 올리려고 하는데 이 앞에 또 표지를 만들어줘야 되더라고요. 책처럼 이음 네, 포토샵 배운 것도 아니고, 음 망고 보드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에어, 저도 알아요. 전혀 네, 이런 포토샵에 대해서 개이 없어도 검정, 분홍 네. 만들고 검정 바이블라는 제품 만들고 네 금액 신청해놨습니다. 생활이겠지 음. 만을까 를 하고 승인이 나야 이 판매가 돼서 2주 뒤에는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을까 크몽에만 등록하셨나요? 네. 할인, 어. 스마트 소원 도전해볼게요 좋아요. 크몽 기준이 제일 엄격하니까 네. 크몽에서 맞춰준 대로 서류를 만들면 다른 데는 그냥 다 등록이 돼요. 어 <웃음> 끝난 거 아니고요. 이댕니다그 <웃음> 이후 2주 동안은 이제 서류를 다 챙겨가지고 직접 찾아가고 네. 서류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방시설 공무원들이 이제 실사도 찍고 일을 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영어신고증을 내준다고 해서 이제 서류 신청만 다 타들고 펜션 하려고 하는 자리도 단위로 낼수 있다고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소방시설은 다설치됐나요 아 이제 다 주문은 했어요 에어비앤비도 공업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은 4주 동안은 좀 빠듯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실제로 거기서 거주한다고 하면은 네. 정말 어려운 일이 사실 아닌데, 이제 음 있다던가. 아 마지막으로 상민님한테 여쭤볼 건데, 어제랑 그제가 딱 할로윈 그 핫한 주였잖아요. 할로윈 때 파티로 매출은 얼마일지, 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카카오톡 소모임을 알려드렸었죠. 시작한 지 9일 차부터 소모임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10일 차부터 14일 차까지는 카카오톡 내 공지사항을 만들었고 함께하는 분들 서로 서로 자기소개하고 식단이랑 운동을 인증하기 시작했는데요. 16일 차까지는 영양학 PDF를 전달드렸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소환 기능을 통해서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17일차인 소모임 운영 후첫 주말에는 오프라인 PT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문 트레이너 쌤께서 OT 때 인바디 상담을 받으렸고 저희는 100일간의 정확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트레이닝 운동법으로 스쿼트랑 런지에 대해 배웠어요 지방에 있거나 시간상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줌을 키고 실시간으로 알려드렸습니다 18일차부터는 정말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바디프로필 예약을 독렬를 했고요 23일차 디데이 15일차가 됐을 때는 15일차 까지 인증해 주셨던 것좀 한눈에 보기 쉽게 제가 엑셀 파일로 전달해서 드렸고요 인증을 다 해준 분들을 보고 나머지 분들도 되게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중간 인증을 조금 안하시는 분들이 생긴다 싶으면 한번씩 그래서 28일차 까지는 순조롭게 공지사항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운동이랑 식단 인증을 잘 해주고 있으십니다 저도 또한 운영자로서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주부터 4주까지의 기간 동안은 카카오톡 소모임은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내가 운영 능력만 되고 할 사람만 있으면 4기를 진행하는 동안 5기, 6기, 7기까지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처음이라서 3기랑 4기에 집중하고 싶어서 추가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주까지 해보면서 카카오톡 소모임은 생각보다 사소하게 신경 써야 할게 정말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의지를 좀더 태울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엑셀 파일도 만들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일단 저는 100일까지는 꾸준히 카카오톡 소모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새로운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저 새로운 여인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새로운 도전이 될것 같아요 채널명도 바꾸고 바디프로필 촬영하고 수입영상, 앉아서 돈 벌기 콘텐츠 허니블링의 호주유약상담소도 오픈을 했었죠 폐사 후 프리랜서 크리에이터가 된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요즘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매번 혼자라는 게 조금 많이 벅찼었거든요. 근데 좋은 기회로 콘텐츠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겼고 이번 여행 유튜브 채널에 네 분이 있는데 저희 네 명이 성격이 다 달라요. 아... 어, 쉽지 않네. <웃음> 야너 요즘 바쁘냐? 이 성격이 모두 다른 넷 덕분에 기존에 없는 넷에서만 할수 있는 좋은 여행 컨텐츠를 만들자는 취지 하나로 저희가 반랑자들이라는 여행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신아루미님의 재미와 그리고 체코제님의 얼굴 <웃음> 뭐 브로디월드님의 진짜 예능을 만들어버리는 디자인 그리고 저의 꿀팁을 드리는 정보 이네개가 뭉쳐서 재미하고 여행 정보를 담은 4인 4색 여행 예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15시간 넘게 촬영하고, 그리고 막 회의도 하면서 정말 좋은 컨텐츠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근데 허니블링 채널은 당연하게도 계속 갈 예정이고요. 국내 여행 핫플들, 그리고 이 먹고 살기 컨텐츠. 이 다이어트 정보 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허니블링도 구독해주시고 방랑자들도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고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에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의 포트폴리오하고 기업 제안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경제적 자유 콘텐츠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